저 돈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딱 <웃음> 당첨만 <땀만> 있면 돼요 <웃음> 난 없어요 저희는 아직 결혼 나이가 아니에요 요즘 결혼 전경기를 다들 넘기고 있죠 옛날보다 결혼 전경기가 굉장히 뒤로 밀려났어요 옛날에는 막 30대 초반은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남성은 30대 중반에 넘어갔고요 여성분들은 30대 초반으로 많이 밀려났어요 저희는 아직 20대입니다 결혼 자체는 좋아. 근데 음. 누구랑 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 음. 옆에 보이시는 표는요. 결혼 정보 회사에서 남자 여자별로 직업군 및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 등급표입니다. 아 맞춰보는 거예요? 뭐 약간 결혼의 듀오 약간 이런 데서 에막 하나 보네요. 어, 나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결혼의 듀오 신청했던거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 친구한테 신규자 고민 상담했어. 어? 진짜? 아, 결혼을 서3한살쯤은 31,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결혼못할것 같은 거야. 아왜 연애 잘하잖아. 연애 잘하는 애들이 그신랑감도잘 고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안 알아봤는데 딱 마침 이런 컨텐츠가 나에게 오다니. <웃음> 한번 골라봅시다. 자 1등급부터 15등급 있고요. 1등급부터 맞춰볼게요. 남자 1등급이 뭘까요? 2등급으로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 2등급이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행정고시 재경직. 5대 로펌 변호사. <웃음> 야 <웃음> 우리를 리한데 저 이거 일등 거 말아요. 기업 CEO 아니야? 대기업 재벌이세. 대기업 임원급. 김갑생 할머니 김 회장 이호창 씨. 약간 유명하지 않음도 돈이 많은 사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코인 아. 떡상 승리자? 건물 쭉? 그건 저알것 아. 같아요 아.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그에서 서울대 서울대 하는구나 아직까지도 결혼 정보 회사에서 1등급이 다 거의 다 서울대예요 아무래도 서울대에 대한 인식이 또 어르신들도 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가야지 공부 많이 볼수 있죠 그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데 판사 검사는 이번을 읽으면 1번이 나오네.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그럼 여성분. 자, 여자 일등급 부모님 재산 천억 원 이상 기업가. 부모님이 강남 대형 병원장, 부모님이 장착한 그 판검사. 학력 뭘까요? 여기는 뭔가 부모님에 관한 게많네요 여성분들은? 자여 그러니까. 부모님이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의 자녀, 금수저. 부모님이 판사. 부모님이 경찰청장. 진짜?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아, 비슷하대. 부모님이 검사. 부모님이! 이미진 어머니 아! 고위급 장관의 딸 부모님이 장차관급 공무원 장차관급이면 경찰청장 이런 건가? 진짜 한국에 몇명없네 1등급이? 진짜 하기 싫다 지금 <웃음> 이제 1등급 했는데 어 하기 싫다. 근데 이게 뭔가 남자 등급보다 여자 등급이 더 어렵네요. 어, 여자는 타고나야 되는 거네요. 그냥 남자는 이제 공부 그냥 해막 이렇게 해서 서울대 그래서. 법대 판사되면 되는데 어? 여자는 무조건 부모님이어야 어? 된다. 자 2등급으로 가죠. 어, 벌써부터 힘 빠지긴 하는데 서울대 뭐 법대 출신 검사 뭐 서울대 출신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 뭐 5대 로펌 변호사가 남자 쪽에는 있고요. 뭐 여자 쪽에는 뭐 부모님이 1급 공무원 또부모님인네 부모님이 의사. 부모님이 검사. 부모님이 법조인. 부모님이 부모.. <웃음> 재산 500억 원 이상. 정답. 와.. 여기 위에는 1억 원이었으니까. 와.. 왜 이렇게 부모님을 많이 보는 거야? 여자분들이 고를 때는? 부모님 돈이 내 돈이야? 상속을 받을 확률이 큰가? 결혼하기 싫어지네. <웃음> <웃음> 자3등으로하죠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비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 비서울대 출신 행시, 재검직 합격자, 대형 로펌 변호사. 와이프 아니 뭐 비서울대 서울대로 나눠지네. 여자는 부모님이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방기관장, 부모님이 군대 3대 메이저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100억에서 500억 비사업가. 근데 1급은 100억, 500억 하잖아. 진짜 말도 안 된다. 그게 3등급이야? 난 100억만 있어도 1등급이라 생각했거든. 자, 4등급으로 넘어갔죠 남자들은 행실일반행적합격자, 외무고시합격자 어, 입법고시합격자, 사법연수원 500등 이하 로펌 변호사, 의사 A급, 외국계 투자은행 입사자. 아니 근데 좀 여기서 이제 점점 느껴지는 게 남자들은 되게 자기 능력이 좋아야 되고 여자들은 음. 되게 집안이 좋아야 되는구나 근데 4등급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대회 산 이상 입상자 그럼 4등급부터는 약간 여자들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메이저 아이돌 <웃음> 맞지 그럴 수 있지 왜, 왜 웃어 맞겠냐? 정... 진짜로? 아 스타급 연예인! 어. <웃음> 탑급 연예인이 4등급? 이제는 <웃음> 외모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에... 여자는 얼굴만 예쁘고 집안만, 돈만 다 되면 다 되는 세상 이드러운 세상 <웃음> 당신이 그렇지 않아요? 전 돈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딱 돈만 있으면 돼요 <웃음> 그래서 이제 스타급 연예인들이 진짜 여기 계신 분이랑 되게 결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네. 그러네요. 자 5등급 대학병원 의사 외국계 기업 입사자. 뭐가 있을까? 여기 아까 위에 500등 이하 로펌 변호사 있었으니까 1000등 이상 로펌 변호사. 5급 공무원. 5등급이라서요? 대형 공기업 입사자. 공기업에서 약간 대리 이상급. 금융권 공기업. 공기업 금융 입사자. 한국은행 공사 이런 거. 확실히 돈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보통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이것도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기하 위해서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게 정답이죠. 씁쓸하네요. 자 그다음에 여성분으로 가면 은 비스타급 연예인 비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대회 미입상자 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예계 쪽이네요. 어, 6등급. 자 6등급. 6등급 의사 B급 변호사 B급 약사 A급 약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되게 의사를 높게 쳐주긴 해요. 내가 들었는데 의대는 들어가기만 해도 음. 이제 막 대출 같은 거 그냥 막다 해준대. 음. 난 의대를 다니고 있다. 이러면 대출 그냥 된대요. 여자는 전문직 A, A 메이저 로펌 변호사, 의사, 약사, 판사 이제 점점 뭔가 능력이, 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칠등급은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칠급 합격자, 공인회계사 상위권, 음?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음, 어. 여자들에서 문제가 나오네요 전문직 B, 디자이너, 전문경영인, 벤처사업, 모델, 프리랜서, 세공사, 병아리 성별간별사직무원 배우, 교수 교수! 난더 높게 쳐도 될것 같아 교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되게 되게 유식하다고 해야 되나? 자기 분야에서 디자이너랑 교수랑은 같은 계열이라 생각해요 저는. 전문성 있는 거니까 8등급, 네모 7급 합격자, 지방직, 공인회계사, 중위권, 약사 B급, 세무사, 보험, 계리사? 뭐 공인 중위권, 뭔가 다 약사도 B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행정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 입사자, 둔담이 명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 삼성 이런 거. 공기업 입사자, 공무원, 공기업 7급 이상 입사자, 지방병원 원장, 메이저 공기업 간부, 사원, 메이저급 공기업 합격자랍니다. 메이저급 공기업 뭐가 있죠? 글쎄요. 그렇죠. 뭐 한전 이런 거 있겠죠? 8등급 여자분들은요, 국외 유명 메이저 기업 입사자, 여자분들은 상위권은 부모님과 연관돼 있고 4등부터 살짝 외모, 네.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국외 유명 메이저 기업 입사자가 이제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8등급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면 오시겠죠 여러분? 9등급 자, 명문대 졸업 플러스 20대 대기업 입사자 메이저 시중은행 입사자 여자분들은 국내 유명 메이저 기업 입사자 국책은행 입사자 10등급 법원, 검찰, 국세청, 서울시 구급 합격자, 비메이저 시중은행 입사자, 메이저 공단 입사자. 남자는 10등급까지 그냥 다 능력이야 그냥. 자 여자, 초중고교 교사. 교사 나오네요. 체급 공무원 합격자, 지방직, 메이저 은행 증권사 입사. 남자 11등급, 땡땡땡땡. 50대 기업 입사자, 증권과 영업직, 보험영업관리직,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남자가. 남자는 c 1에 있네요. 여성 디자이너를 더 쳐주네. 그 여성분은 전문직의 C에서 약사 B, 의사 B입니다. 남자로 보면 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은행원 아니야? 중규모 사업 운영자. 호빠 운영자. 거리에 가면 호빠 있잖아. 숨 추는데. 호빠요? 요즘 없더라? 강남 많이 돌아다니면 명함 많이 받죠. 아니 그 호빠 말고요. <웃음> <웃음> 그 호빠 말고요. HOBAR 뭔지 알죠, 여러분?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폐업했대요. 초중 교급 교사. 그럼 고교 교사. 오! 예리해 12등급 가보죠. 남자는 중학교 교사 뭐 백대 기업 입사자, 재학 영업직, 공인중개사, 소규모 사업 운영자예요. 아직도 능력이죠. 이제 12등급 여자 맞춰 봅시다. 기업 입사자. 그거보다 급수가 낮다고? 아, 정답 너무 쉬운데요, 이거. 6급. 6급. 공무원 합격자. 5급. 5급. 유치원 교사.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9급? 7급이 13인데 왜 12가 9급이죠? 왜 9급인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좀 일찍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 연차가 많이 쌓이겠지? 연차가 쌓여서 월급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개인의 시간이 많나? 나의 뭔가 이런 것 같아. 어. 개인 시간이 많을수록 뭐 가정을 부나뭐 있... 어, 이런 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추측입니다. 13등급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교수야. 네모 9급 합격자 마이너 공사 입사자 <웃음> 뭐가 있을까? 중소기업 입사자 대기업 입사자? 대기업 입사해야 13등급이에요? 그분들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지? 대기업 입사자가 왜 낮은지 알것 같아요 야근이 많아서 뭐 야근도 많고 좀 불안하잖아 제가 이제 막 드라마에서 접하면은 조금 못하면 잘리고 그러니까 불안정해서 약간 급수가 낮은 것 같아 월급은 많지만 14등급 일반기업 입사자, 교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유치원 교사 여자분들은 중소기업 입사자 및 기타 비정규직 마지막 15등급입니다 남자는 빵 부자, 건물주 비정규직 입사자 중소기업 입사자 야, 저 15등급이네요 중소기업 정규직 이런 거겠죠 제가 중소기업 정규직이에요 어때요? 15등급? 벌써요 잠깐만, 나 약간 조금 이거는 조금 현타가 왔어 나도 너는 5등급이네, 여기 비스타급 연예인 어, 그럼 저 대학, 병원 의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16등급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웃음> 당신 아까까지는 되게 뭐현터 엄덕 하면서 바로 5등급 됐다니까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아니야 지금? 여자 15등급 두 글자예요 맞춰보세요 이도야이도너 정도면 4등급이지 스타급 여대인전 뭔지 알것 같아요 돌싱 뭐 이런 건가? 백수 백수 생각보다 1등급은 난 되게 대기업에서 있으신 분들일등급으로갈줄 알았는데 음. 오, 되게 장난 아니다. 근데 1등급은 1, 2, 1, 2 3등급까지는 워나더 클래스예요. 음, 난 그것도 궁금해. 한 10년 뒤에 음.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해. 10년 뒤쯤에 뭔가 IT 같은 게 여기 막 올라와 있지 않을까. 어, 어. IT 기업 이런 거. 맞아, 아니면 비트코인 대박난 사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현타가 오는 게 이렇게 능력 대단한 남자들이 이 세계에 일단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15등급까지 안 들어가는구나. 음. 나는 이거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결혼 정보업체에서 등록을 해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자를 못 만나나?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위치들까지 가는데 일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저는 뭐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원하는 그런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좀 신기하면서도 씁쓸하면서도 아 아우 정말 여러분들 사람의 등급으로 따지지 맙시다 아전 이해합니다 뭐든지 평가 기준이 있어야 그들이 쉽게 판별할 수잖아요어난 이런 세상이 참 싫어 싫지만 현실에 순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혼주의자 하세요 비혼주의의 완성은 결혼이다 자결혼정보회사 직업별 등급 알아보기 110, 네, 1 6등급 가자